네, 안녕하세요. IM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가정용 전동 공구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전동 공구를 구매하러 오시는 손님이 꽤 있습니다. 제가 손님들 오실 때마다. 여쭤보는 게 무슨 목적으로 사시냐 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목적을 언급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니면 뭉뚱그려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정용이라고 그러면 제가 가정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또 다시 여쭤봅니다 자주 쓰세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뭐 집에 두다가 필요할 때 한두 번씩 꺼내 쓰려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충전 제품은 지우고 바로 특. 정 전기 제품을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은 왜 충전 제품을 추천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좀 전제할 게 있는데요. 어, 전제 사항으로서 가정용 가정용은 제가 자주 쓰지 않고 필요할 때 어쩌다 한두 번씩 쓰는 용도라고 하겠습니다. DIY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DIY는 제가 봤을 때 자주 쓰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파트 문화죠 어 제가 봤을 때 이제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정원 같은 곳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실내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확률이 훨씬 높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가정용 전동 공구로 충전 공구를 추천하지 않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특성에 기반을 한대요 그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배터리는 소모품 입니다 뭐 보통 이런 첼라 롱노즈 이런거는 이제 뭐 쓰다가 이제 뭐 어디 잘 놔두고 하면은 계속 쓸수 있죠 하지만 배터리는 다릅니다 그 지금은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일체형이잖아요 예전 분리형 때 기억나시나요 분리형 때는 이제 그 핸드폰 단말기를 사면 핸드폰 공기계랑 그 다음에 배터리 따로 두개딱 떨어져 있잖아요 그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 배터리 두개 중에 하나만 계속 쓰다가 그 나머지 하나의 존재는 까먹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아 맞다 나도 또 다른 스페어가 있었지 라고 해서 딱 쓸려고 했는데 보니까 못쓰는 경우 제가 대학생때 한번 그랬었는데요 이 가게에 있으면 진짜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인데 손님이 오십니다 손님 오셔서 배터리를 내놓는데 딱 봐도 안쓴 것 같아요 딱 깔끔한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2,3년 전에 샀는데 하나만 쓰고 안쓰다가 이제 이거 쓰려고 했는데 안된다 이거 불량이다 교환해달라 라고 하시거든요 하... 참... 안타까운 경우죠. 보통 세트를 보면 이제 베어툴 하나, 그 다음에 충전기 하나, 그러니까 배터리가 두 개죠. 배터리가 두 개인 이유는 이제 작업을 할때 하나는 쓰고 나머지 하나는 충전해 놓고 있다가 이제 베어툴에 결합된 게 방전되면 이제 그거 빼고 이제 충전된 거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쓰라고 하는 건데 배터리는 안 쓰면 안 쓸수록 손해입니다 지금은 리튬 이온 이잖아요 그나마 나은게 예전에는 이제 배터리가 니켈 카드 미움 일때보다 이제 방전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안쓰면 안 쓸수록 손해인데 굳이 안 쓰고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어쩌다 한두 번씩 쓰는게 과연 맞을까 싶은게 제 생각입니다 충전 제품이 전기제품보다 비쌉니다 어, 같은 메이커 같은 품목에 대비했을 때 말이죠 일단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전기제품보다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어쩌다 한두 번 쓰는 건데 비싼 돈 들어가면서 사야 하나 라는 생각도 있는 거고요 저는 요세 가지 이유로 무선 제품보다는 유선 제품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 유선 제품은 뭐 솔직히 우리나라가 110V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어쩌다 한두 번 쓰기 딱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선 제품이 충전 제품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그러면 유선 제품은 제가 말한 장점만 있냐? 아니죠 이 유선 제품은 제가 봤을 때 단점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그 일단 콘센트에 꽂아서 하다 보니까 이래 선이 짧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는 차라리 그 멀티탭 멀티탭 같은 거 꽂아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 유선 제품이 무선 제품보다 좀 걸리적거리죠 선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무선을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솔직히 맞는 말입니다 <웃음> 뭐 이건 뭐 딱히 뭐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선 제품을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뭐 가치관이 다르듯이 이제 가중치를 좀 둬서 아, 나는 그래도 유선보다는 무선이지 즉 충전 제품이 낫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 뭐 많죠 그러면 어 가정용으로 이제 무선을 하시겠다는 분들에게 저는 어떤 조언을 하냐 그건 제가 다음주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